자, 우리는, 우리는 이 경의 구조를 하자. 천부경. 누구말따나, 천부경 8판자 이것을 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웃기는 이야기다니. 내가 천부경 한번해 이거 웃긴다, 이래 보면 곤란한데, 그제? 그그 천부경을 아니야. 어, 경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 천부경이 한다는 사람이 천부경이 경이 아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나도 어? 답답한 노릇이지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천부경은 순수하게 경이라는 것이 붙어있지 않아요 어이? 그냥 81자에 불과합 천부경이 경이 어떻게 구조를 갖고 있는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천부경은 경이 아니다 이것만 여러분 들 아십니다 되어있어요. 네. 그러면 천부경학경이라고 하는거 이거 좀 웃긴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 무역지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게 되면 항상 중국 무역지의 무림을 제피하는 거 세상을 제피하는 것은 무엇일까 옛날에 이것이 우리는 보건과 비법이다. 비책 그지? 옛날에 어떻게? 이비책만 입수하게 되면 무림의 고수가, 최고의 고수가 되는 것이고, 이 복음 한 개만 얻게 되면, 한 번만 착 흐들 보게 되면 쫙다 죽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 항상 보면, 이 복음과 비책은 영혼이 없어. 그러면 뭐가 있겠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숨겨난 지도가 있다, 지도.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요새 테레비나 온다 자 옥중화 할때 우리가 누구 뭐밥머시어 뭐 그분이 승리 난데 지도 한 장을 꺼내주갖고 그것을 찾으러 가지 그 지도 한 장이 우리는 이천국이래 그러면 천부경은 어떻게 우리가 보금을 찾으려면 지도를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그지? 그러면 천부경의 근본을 알려고 하게 되면 이 천부경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지? 천부경이 이게 경이 아니라 천부경을 해석을 잘해야만 이것이 여 어디에 있는 것인지 지도를 해석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 천부경을 해석을 잘하게 게되 되면 이 천부경 속에서 이 해석체 지도다, 이거. 이게. 거 천부경 글쎄를 부르지면 뭐 안내판일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안내판일 뿐이다. 그러면 천부경에서는 정말로 이것을 해석해갖고 지도를 끄집어내야 돼. 지도를 해줘 그러면 이 지도가 뭐냐? 이것이 바로 사생도라는 거야. 그래서 사생도 안에는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전생경, 인생경, 내생경, 한생경들이때이게 들어있는 거야 이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천부경 속에는 우주의 진리 자연의 이치 천문의 원리 과학의 이론 인간의 도리 인간의 운명 이것이 들어 있는 거야 전부다 몽땅 이것이 다 들어 있는 거야 천국을 해석하면 이것이 되는 거야 이것은 천국에서 찾는 거야 천국에서 찾게 되기 전에 나중에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 사생도라는 거야 인간과 관련된 것이 사생도 그러면 결국 이런 모습 되겠지? 이거다 이거. 천부경 을 해석을 하게 되면 저것이 무엇인지를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 어떻게 천부경 이 전생을 풀수 있는 것이 그래서 저 백삼만자를 치게 되면 천부육경이 나오는 거예요. 천부육경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전생경, 인생경, 뇌생경, 한생경, 인행, 인흥경, 인행경, 이것이 우리는 총 6개가, 총 6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천부육경성에는 저 6개가 전부 다 나머지는 우리는 기본경이고, 우리가 행사를 할때 인사하고, 행사를 할때뭐 하겠다 하고, 이런 경이고, 내용을 푸는 데는 이것이다. 그럼 저것을 다풀는날길 이제는 저것만 해석을 열심히 하는 게 우리는 정말로 천주경 강좌다, 천주경. 저것을 풀어서 만들어진 것이 천주경이라는 것이다. 저거는 경전일 뿐이고, 저것을 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저기에 우리는 천주 경이거든요 그거는 일반 사람이 이겨서 이해를 할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걸로 적응한 거에요 그럼 예를 들면 경전이라는 것이 경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남이 알아듣도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경이래 이거는 그래서 일반 사람이 배우고 그 사항을 판단하고 하는 것은 천주 경이고 이 천주 이것을 풀게 되면 이것이 나는게 천주경이 되요 이거는 이론일 뿐이다 이론이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 불교에 비하게 되면 불경이 아니라 불교 이론이 천주경이다 불교 이론이 천주경이고 자그 다음에 이 천주경은 우리는 개별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다 그때 어떤 해결? 인연들과 인간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경이 이 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경은 아주 기본적인 경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원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생경 원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 경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처음부터 다르잖아, 그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 이 말이야. 자, 이 다른 것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씩 풀어내기 위해서 필요로 한 원경에 불가다. 원경. 원경을 풀게 되면 뭐가 꼭 풀겠나? 아, 그거는 순지법칙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는. 문명수갖가고푸는거야자이갖고문명수를 음, 음. 풀게되면 개인경이 나오는게 개인경 그런데 개인경은 개인경을 실질적으로 푸는거야 이거는 엄경한 우리는 인사경이라고 하면 된다 내가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인사치레로 하게 되는 것이고 개인경은 개인경이다 자 예를 들게 되면 모든 사람인데 다 적용. 이거는 오이다 모든 사람인데 다 적용되는 것이 원경이오. 그러면 각자 그터진 문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푸는 것이 이 개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업장에 걸려 있다. 그럼 나는 뭐 해야 되겠노 나의 업장을 풀어야지 모든 사람의 업장을 풀면 풀리겠나? 그치?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굴리 있던 이, 내가 업장을, 내 업장을 푸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 원경을 푼다는 것은 모든 대상을 사람에 갖고 내가 업장을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갖고안 풀리는 거야. 모든 사람의 대상에생서행 것은 기본적인 거야. 인사경이 돼. 그러면, 개인경을 풀어야만이, 이 많은 업장 중에서, 나와 지금 현재 관련되어 있는 이 업장을 푸는 거야. 나와 관련되어 있는 업장을 푸는 거야. 그럼 나와 관련된 업장을 풀어야지, 남과 관련된 업장을 내가 과대면 풀겠나? 그럼 나는 돈이 없으면, 돈 푸는 걸 푸는 거야그돈못 그래? 벌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막고 제거하는 것이, 우리는 해결해야 될 거다. 맞네. 음, 경이라는 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이 경은 어떻게 해? 기본 경이기 때문에. 이 경은 기본 경이기 때문에 개인을 푸는 경이다, 개인경. 음? 개인 풀이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 각자의 주어진, 운명 속에서 주어진 개인이 그걸, 사고를 푸는 게 아니, 그렇게 개인의 음멍과 이 두뇌, 우리는 이 심신, 이것을 푸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개인 것만 푸는 거예요 인생을 푸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을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 거를 푸는데, 개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거 갖고 푸는 거야요 그래서 애기들을 보게 되게 되면 앞으로 살아갈 때 전생에 있으면 전생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전생에 타고난 업장을 없애주기 위해서 전생경을 푸는 거야. 아니, 전생경 을 풀어봤지. 인생에 걸린 사람은 인생경을 푸는 것이고. 그런데 어릴 때는 그런 거 갖고 풀면 되는데, 세월이 흐르게 되게 되면, 사람이 살아가서 인연에 걸린다. 그제 자, 그래서 인연에 걸린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우리는 푸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 그럼 인연에는 영혼과의 인연, 인간과의 인연, 지신과의 인연, 이것이 다 풀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크게 나와 있는 경이 우리는 옥형경이다. 그치?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살경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살풀이경 살경과 살풀이경 그러면 내가 인연과 연관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푸는 것을 어떻게 해? 이거는 크게 두 개의 경이 있어요. 살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내가 가는 길을 막는 것. 옥행경이라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내가 해를 당하는 것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막는 것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하고는 다르겠지 내가 갈 길을 막은, 막는 것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옥행경이 속이는 인연재경이라는 것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 옥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제가 아까 전에 우리가 인연가에 얽혔던 죄를 죄라는 것은 잘못을 그 죄는 잘못이죠. 그래서 인연과 인근 인용 사이에서 응, 갚지 못한 빚 갚지 못한 죄 이런 것을 우리는 풀어요. 그런데 구원옥경은 어떻게 해 이거는 귀신가의 죄다. 귀신가의 죄다. 귀신인데 갚아야 할 거, 귀신인데 우리는 베풀어야 할 거, 귀신인데 우리는 진비. 이것을 우리는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이 구원 복종으로 풀는 거야. 그다음에 사경에는 어떻게? 해? 이는 도경과. 인행 살경이 있다. 그제. 자이은도기가 자기가 혼자서 스스로 못 가는 것이고 장애물 자기가 타고난 운명의 장애물 때문에 못 가는 것이고 살경은 인행 살경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막혀서 자기가 가지를 못하는 것이다. 못 가게 붙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은 어떻게 친구가 올바른 길을 못 타게 갖고 사람이 유혹하고 엮이고 꼬이고 이래가지고 못 가게 되는 것이 우리는 이 인형 사경이라는 거다 <웃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애기들이 인연에 맡혀갖고 올바른 길을 엄마가 부모가 이 아이가 올바른 길을 간데자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 갖고 얼마는 공부도 하고 이렇게 얼마른 길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어 갖고 친구가 나서 갖고 못게 여기에 뭐가 잘못된 그 지식을 알아 갖고 엉뚱한 데 빠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주는 게어떻게해 이거 이거.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서 만나 갖고 어떻게? 해? 부부 사이에 나는 이기려 가야 되는데. 여기에 부부가 하나 생겨갖고 야! 니 걸어가지 말고 이리로 가자! 이래뿐데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부처치고 자기 길을 못 가는 거야 이럴 땐 부부 사이에서 살을 풀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살경과 도경이라는 것이다 도경은 내가 가는 길을 우리는 푸는 것이고 살경은 사람 사이에서 인연 사이에서 얽혀서 가지 못하게 해방하는 거다 자 인연 재경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위 위야기하는 업장이다 나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 그런 인연들인데 어떻게 해? 빚을 지고 있다 자 인연을 보자 내가 돈을 빚이는데 그치 만약 요새 와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어? 뭐가 망해버린다망해버린다 그럼 빚이 많은가 그럼 나는 움직일 수 있나 막, 아니, 통장에 찌어하면 막, 아니, 그서차업갖고 뭐, 뭐, 뭐 이집만 저장해갖고, 못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인데 진 빚을, 사람인데 진 빚을 갚는 것이야. 또 돈이 아니더라도. 사람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 이것이 우리는 이는 재경이다. 내가 다 내가 저질렀고 내가 갚지 못한 빚. 이것을 우리는 풀어내는 것이 이는 재경이고, 이건 사람인데 푸는거지 사람인데 내게 지어지는거 그런데 구원옥경은 어떻게? 귀신대 진빛을 음, 갚는거야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 자서도아무도안 짓고 할아버지 있는데 없는거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의복전을 맡고 가는사람도 있고 제가 할아버지가 착해갖고 빨리 천도같아 갚은 할아버지들은 자식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자식들데 해방을 안 놓겠지 빚다갚았으니까 그러면 빛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건 괜찮은데 빛이 있을 때자 그런데 여기서 보원업계에서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되는 것은 조상들이 빛도 있다는 것이다 아니? 자 예를 한번 들어봐요 이런 거 현실에서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크, 할아버지가 어? 옛날에 무슨 빛이 많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요새 옛날에 일제시대에 어땠다 해갖고 엄 가다가 막, 징들러난무 하는 수도 있고, 그치? 니, 뭐, 옛날에 북한하고 또연계돼 있어갖고, 이게서 뭐, 연자법에 걸리갖고, 꼼짝도 못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조상이 진빛이야. 그럼 예를 들어갖고, 지신인데도, 내가 직접 조상인데 진빛과, 조상들이 다른 사람인데 진빛까지 이렇게 와있다니. 뭔지 얘기 조상이 지 다른데, 다른 사람인데 갚지 못한 빚과 자기가 귀신인데 못 갚은 빚. 이것이 합쳐져 있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옥경 갖고 우리는 푸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갖고 무조건 뭐가 안 되면 무조건 천는지 누구 천대란 말이야요 음? 귀신이 붙었는데 귀신이 아나? 귀신이 그냥 박상만 쳐내놓고 잘 가세요. 이러면 귀신이 잘 갖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잘 가겠나? 그래서 여기서 천국에사는 거는 그런 사람을 몰라도 나와 인연법으로 풀기 때문에, 이 풀이법에는. 인연법으로 풀기 때문에 나와 관련되어 있는 거, 내 인대 빛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이 귀신들은 다 오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풀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누구인데 한다뭐 제사상만 채우고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갈 것이냐, 귀신이? 몸뚱아리도 없는 귀신이? 사람이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갈것 같으면 얼마나 편할까 인간이 귀신인데 휘둘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그쵸 그렇죠? 렇 그렇죠. 그렇게 그게 안되니까 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귀신 빛을 내가 진 귀신인데 빛과 조상이 진 귀신인데 빛도 함께 들어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게 쉽게 안 갚인다는 거다 쉽게 못 갚는다 그래서 망한 집에는 계속 망하잖아요 옛날에 잘 사는 사람이 영원히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옛날에 잘살 때가 영원히 잘 사는 건 별로 없다 이면 그렇지? 망했다 하했다가 망했다 하했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힘들다 해갖고 희망을 잃으면 안돼 그지. 나는 빚다갖고 이렇게 해서 빚이 확오를 뭐 이제부터 열심히 돌아가면 어떡해 내가 이 길로 열심히 잘 가면 너는 그게 바로 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경에도, 우리가, 저는, 니는 갚는 경이그 우경수. 누구 말때나 49제 하는 방법과, 천도제 하는 방법은 다 같아야 되겠나, 달라야 되겠나, 다르겠지, 그제? 예를 들게 되면, 49제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이 망자가 갚지 못한 것을 풀어주는 것이 49제에요. 천도제는, 미리 갔지만은 여기서 저 누구말따는 천당으로 못 가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조상들이 있을 때 이것을 천도시키고 갖 면제시키고 갖 우리는 천당으로 갈수 있도록 천국으로 갈수 있도록 천국으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야 그것이 천도제자 천도제는 어떻게 천조대가 되든 사십구제가 되는 것은 귀신을 위해서 하는 행사야. 그렇잖아, 죽은 망자를 위해서. 옛날에 천도제라는 거저 천도 안된 망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천도제 한다고 내가 좋아지겠나? 사십구제 한다고 내가 좋아지겠나? 내거안 부르는데. 내 빚은 안갚는데 그거는 망자의그 빚을 갚은 것이지. 내 빚은 안 갚았잖아. 결과는 전부 자기한테 좋은 차례. 기름 빚은 기름 빚는 거없 천도사가 조금 그 괴롭히는 거는 없겠지. 그러나 나는 지금, 에이? 내 좋아지라고 천도지 않은 건, 그거는 웃기는 이야기다, 이 말이야. 여유가 있을 때. 내 조상이 또 안, 간, 안, 천도가 안된 조상이 나와 있을 때, 그것을 천도를 잘 시키갖고, 내 인데 또 부담이 없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오케이? 근데 자꾸 입 잊어먹고 자꾸 이런 문자 공부 가리는가 같으니? 아, 주말에 땡기지자 <웃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이게 여기는 전부 다 종류가 있는 거야 종류가 어? 네. 자경에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갚을 것이다고 갚아야 되는 거요 어떻게 해? 내가 이거 빚어지 있는데 이 빚만 알고만 안아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를 알아야지 어떻게 갚아줄 것인가 해야만이 가만있을 거잖아 귀신이 이제 들돈 받으러 왔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가면 내가 그럼 언제까지 갚아줄게? 그럼 각서라 찍고 도장을 찍어야 갈까 아이가? 그럼 니가라 이렇게 하면 내가 갚아줄게 하면 가겠나? 그런 사람이 있겠나? 귀신의 삶이나 사람의 삶이나 똑같다는 거야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거죠 각자 우리는 이세계가있어는세계 자, 우리는 여기서 세계는왜세계냐를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가 숫자에서 3, 4, 5는 뭘까? 운명이지? 타고나듯이 7, 8, 9는 뭘까? 그러면 나는 살아봤을 때 진빛은 어디서 있을까? 네. 그럼 789에서 있겠지.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사용되는 숫자는 항상 789, 789, 789, 789, 789. 어, 여기는 아닌데, 이런 독기는 789, 아니, 789 맞지? 789, 이런 식으로 풀는 거야. 아니? 그러면 여기에 우리 제의 종류는 내 것이 7, 8, 9니까 여기는 전부 다 곱하기가 있다고 하면 된다 제는 어떻게? 7 곱하기 7, 49까지 죄업이 있다 음. 답이, 논리가 그렇다 그러면 7 곱하기 7, 49까지 경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인정에 의해서 뭐해서? 제업경. 제업경이라는 거다 그런데 49까지 풀게 되면 49가지 제업 중에서 우리는 7가지만 있다는 거다. 음. 자, 8 곱하기 8은 우리는 어떻게? 업보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어진 업보가 우리는 64가지라는 거다. 64가지 중에서 우리는 8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9 곱하기 9는 어떻게? 인과. 이것을 인과객이라 한다. 사람과 사람들에서 인과, 그렇게 사람 사이에서 진 가실들을 여기에 총 81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 개인계를 풀게 되면 이 9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9가지를 풀어야 되는 거야. 개인계에는 그래서 우리는 7, 8, 9, 9가지씩, 7가지, 8가지, 9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49절을 할 때는 어떻게 하? 조금 다르겠지만 49절 할 때는 내가 살아갈 때는 이렇게 했지만 내가 모르고 또 죽은 사람일 때 망자가 죽었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49절 할 때는 7가지가 아니라 총 49가지를 다 부는 거야 그 사람이 해당되는 거 49가지를 49가지 죄를 다 푸는 것이 49제야 그러면 결국은 49가지 나에게, 나에게 주어진 49가지 죄업을 풀어내는 것이 우리가 49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제일 먼저 큰제가큰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4 9제 49제라는 니 그렇게는 사람이 망자가 소상을 치고 나면 그래서 우리는 49제 아닌예요 일곱을 산사지는게 아니고 밥그거 귀신들이 밥을 먹나 뭐하놔그상 말라고 쳐리나상 없어지노 그 옛날에 스님이 이 여기 말 도사가 스님이 다한테돈 재주는 거다갖다줍고 돈을 안라고저 쪼가리 가 돈이 없으니까 뭐그림그리 가고 이더 해놨다 하더나 그것이 원래 그게 중요한 거야 상이 중요한 게뭐 있노 제사상 차림은 뭐앞 귀신이 먹고 가노 귀신이 먹고 가는 거 봤나 귀신은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에 기만 빼먹고 가나 귀신은 먹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밥맛이 조금 달라지는 이유가 그게 돼. 기만 빼먹고 가는 거야. 누가 귀신이 밥 먹고 가요 자꾸 귀신인데 밥이 뭐, 귀신이 힘이 식갖고 해방도 더 힘들게. 귀신이 힘을 자꾸 부담놓으면 어떡해. 그만에게더 힘들겠지. 쫄쫄쫄. 너무 길나 이거 하려고? 아니, 괜찮습 자, 그러면 구근옥경에는 묻고, 인자는 이거는 갖지 못한 것이, 이거는, 이걸 이름만 췄자 재악경이다, 그제? 네. 그 다음에 지옥경이다. 이거는 봉양경이다. 자, 여기 한번 보자. 내가 재악, 이거는 범죄를 지어갖고, 우리가 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네. 자, 그래서 지옥경은 지옥에 간 사람인데도 갚아야 되고, 자, 사람, 사람인데도 봉양을 해갖고 갚는 게 같겠다는 거다. 나는 이런 걸안 했으니 이것으로서 땜빵 하겠어. 그러니 나좀 봐주소. 이거야. 그러면 천도제할 때는 어떻게? 사람인데 일반 귀에 갖고 우리 소음풀이라든지 이런 거할 때는 7, 8, 9만 하는데, 7까지만 한, 7까지8까지 9까지만 하는데, 천도제할때 이거는 어떻게? 해? 7, 8, 9, 이거 아는 거야. 그러면 49, 9까지. 64가지, 8한가지 우리는 복량경으로 우리는 담는 게야에요 정말 이거 하치, 그게 논리는, 여기 가다 보면 다 들어있는 놀이다 그럼 이거는 좀 간단하게 빨리 하자. 이 눈독경에는 뭐가 있었나? 이 눈독경에는 공덕적이 있다, 그지 공덕경이 만약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천도가 되고 영원의 세계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나는 공덕을 지었다 했다 그치? 그래서 공덕경 그 다음에 복원경 뭐 복군 복원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어날 때 무슨 복 무슨 복다 있지? 그러면 나는 그 길을 가야 되는거야 복을 받으려면 내가 복도 문제가 없고 복내날라 하면 죽겠나 내내 주사람도 없는데 혼자 가서 복례나라 감추나? 그 다음에 무슨게? 소원. 소원경 이런 자, 나는 이런 공덕을 짓고 이런 복을 태어났고 나는 이런 일을 가갖고 이런 일을 하겠소 하는것이 내행동이에 그래서 내갈 길을 막지 마라 이 길은 아무도 오지 말고 내 막지 말고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하는게 이런 도경이 야자 그러면 살경은 뭐고? 자엑살경이다엑살경 그 다음에 액기행위 네. 그 다음에 애군 귀재. 그러면 액살 내 액기진 두 사람 사이에서 액살도 풀고 애군도 풀고 우리는 액기 기신도 엮여져 있는 것 기신도 풀어내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인행사격이라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류 경제이이 종류 경제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천도 따로야 응. 누구말따나 합격해주려도 천도제 성적 졸려도 성적이 청진해도 성적이 장사할때도 천도제 죽을때도 천도제 예수제할때도 천도제 이 무슨 천도제가 그렇게 많냐 그, 그런 말을 하면 안되는거야 그런소리 하면 안되고 <웃음> 자우지가 자, 아니들 같다가 맞다고 우기고 그걸 전부 다 호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 전부 다그사람 우리 해야 될거그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거 갖고 해야 되고 저런 일이 있으면 저 갖고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 논리와 원리가 전부 달라야 되지 그거야 저만 이것도 하고 저것 누구 말잖아? 몇 장수가? 에이, 칼한개다 있으면 겁 나오라 뚝딱 한집보으면겁이툭 나오고 쏘아 나으라 하면 쏘아 탐, 이라고. 밤 나오라 하면 밤 나오는. 그 시기잖아, 천도잖아. 그럼 이장세 마음대로, 이짱새 마음대로. 뭐 도깨비 방망이야, 이게. 절대 그러면서 너무 그거 지금 하는 게야 원래는 부처님이 돌을 태어낸 것이 불교는 그 부처님하고 지금 우리나라 불교는 정말로 부처님의 그 경하고는, 부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거직히서 부처님 경기 열리는 얘기. 팔만 대장이 부처님 경기가? 부처님은 정말로 아무 소리 안 했다. 그리고 이런 게 너무 이런 거 하라는 거 지구도 딱 그랬다, 지구도. 지가 알아야 너뭘할수 있는데 지가 모르는데 너을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 내가 먹고 살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어? 내가 내 가정도 지키고, 해야만이 거지에 상담해라. 진짜 많는 게, 뭘, 누구 가 사기치는 것밖에 겠나 모르는 게 하게 되면 사기치는 거지, 뭐. 배고픈 사람이 가면 어게해 도둑질 하는 것밖에 없는 그건, 그건 자연의 진리야, 아이. 모르는 게 가면 사기치는 거고, 배고픈 사람이 가면 도둑질 하는 거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고, 사기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 두 개는 어떻게 내 가정도 편하게 지켜야 되는 거야, 아이. 그러면 조금 쉽다 해야 되겠죠 네?